<웃음> 안녕하세요. 제이크입니다. 오늘은 기분이 조금 좋아요. 왜냐면은 아, 제가 이제 11월 달에 시드니를 가기 위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청소 알바를 하나 이제 소개를 받아서 인터뷰를 하려고 했어요 아침에 하는 거고 1시간 반 밖에 안 해서 주당 9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금 8시에 시작해서 9시 반에 끝나는 거라 청소하고 나서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오래 하는 게 아니니까 방세 정도 벌수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오늘 청소 잡 소개받은 데를 인터뷰를 하려고 이제 연락을 넣으려고 했는데 그냥 계획만 갖고 있었어요 일단 캐시 잡인지 텍스 잡인지를 물어본 상태고 18.3불 시급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업무 회의를 했거든요 사장님하고 이제 오전에 업무 회의를 잠깐 하는데 어, 업무회의 할때 이제 외적인 것도 얘기를 해요. 그냥 현재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나 어, 애로상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어제 뭐 했냐 뭐밥뭐 뭐 먹었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11월에 시드니 갈 계획이고 이제 돈을 모으려고 투잡을 뛰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장님이 다른 경험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돈을 벌려고 하는 건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돈 때문이죠 뭐 <웃음> 시드니 갈 건데 이제 시드니에서 정착하기 위한 초기 자금을 벌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장님이 지금 제 주에 20시간 일하고 있는데 시간 늘려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늘려주면 은 되겠니? 해서 일단 청소잡이 9시간이니까 그냥 10시간 불렀죠 그랬더니 흔쾌히 바로 콜을 해가지고 그냥 바로 30시간으로 늘어났어요 오늘 <웃음> 그래가지고 청소잡 바로 캔슬하고 왜냐면 저는 이거 시급이 그청소잡이 비해서 비교가 안되니까 제가 청소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30시간으로 늘어나가지고 기분이 매우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세금 띄고 하면은 8 0 0일불인가뭐 800불이죠 그래서 원래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이, 금요일부터 첫 주의 시작으로 계산이 되서 오늘 조금 오바해서 25시간 채웠어요 그리고 제가 어, 렌즈를 2주 전에 부셔먹고 새로 하나 샀어요 500불 주고 이번 주에 제가 돈 나갈 거를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렌트비랑 이제 렌즈비랑 폰요금 40불이 나갔더라고요 오토스에서 문자가 왔는데 저한테 갑자기 뭐 땡큐 어쩌고 저쩌고 와서 뭐야 이거 하고 보니까 폰요금 40불 나갔더라고요 지금 제 통장 잔고가 좀 외줄타기 식으로 하고 있는데 40불이 좀 커가지고 렌트비를 못 냈어요 그래서 내일 돈 들어오면 현금으로 뽑아가지고 렌트비 지불하기로 했어요 2주 편이어가지고 340불 내야 되거든요 비싼 편인데 또 술값 나간 것도 좀 크고 쇼핑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돈을 은근 많이 썼네요 예, 요즘 여행 동영상에 꽂혀서, 어, 브리즈번을 떠나서 시드니 가기 전에 브리즈번 여행 동영상을 하나 찍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어, 막 여행 동영상 같은 거막 찾아보고 참고해 볼 만한 거 봐서 좀 따라 해볼 예정인데, 예, 브리즈번, 이제 브리즈번 떠나서 시드니 가면 제가 이제 살면서 브리즈번에 언제 올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브리즈번 이곳저곳 여행하면서 영상 기록을 남길 예정입니다 일하는 을 거는 이제 블루투스를 처음 해보긴 했는데 재밌어요 이게 계속 통신 연결 하나 되고 이것저것 되고 안 되다가 되고 막 이러니까 코딩에 다시 재미 붙여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댓글 중에 제일 많은 게 어... IT쪽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는데 저는 이제 호주라고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취업하는 거랑 호주에서 취업하는 거랑 똑같아요. 다만 쓰는 언어가 다르니까 영어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거 빼고는 똑같아요. 영어만 되면 한국보다 쉬울 수도 있고 왜냐면 은 프로그래머라는 직군이 부족해서 영어만 되면은 충분히 어 한국보다 취업이 쉬울 것 같아요 그 급여도 괜찮고 오지잡으로 구하면 제가 지금 여러 군데 취업을 해본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처음 오, 와서 한달 만에 구한 직업이고 이것저것 안 해봐 가지고 자, 막 이것저것 해보고 또 주변에 프로그래머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봤으면은 좀더 괜찮은 정보들을 공유해 드릴 수 있을텐데 제 주변에는 그냥 다 그냥 워홀러들 밖에 없어서 그 점은 좀 아쉽네요. 외국 애들이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인스타그램을 시작을 해봤는데 뭐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맨날 놀러 갈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수 있을까 이런 궁리만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드니 가, 가기로 이제 결정을 했고 다음 주 중에 이제 비행 기 티켓을 예약을 할 예정이고 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브리즈번에서 좀더 최대한 놀다가 갈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서 영어 공부를 안 하게 되네요. 이게. 외국인 쉐어 왔다고 해도 뭐 어차피 못하는 영어가 뭐 그들이 저한테 영어 수업을 해주는 게 아니니까 어유 되게 간만에 찍는 것 같아서 어색하네요. 뭐 매번 찍어도 이끝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다음 편에는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